안녕 아니 이게 누구죠? <웃음> <웃음> 이게 누구죠? 누구죠? <웃음> 조유미가 도요, 생일이 생일에 한참 지났는데 말이죠. 1 8 아예 데뷔 데뷔 축하한다. 모든 날을 응원해. 18월 조유미의 내일을 응원해. 우리는 강남구청역입니다. 저는 강 강남구청역 어 여기 응. 대형 응. 마트에서 사실 어제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안 쓰던 방을 저희 작업실로 꾸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지 태우 씨? 네. 오늘 되게 핑크핑크 하시네요. 네. <웃음> 그래서 어제부터 꾸미고 있어가지고 저희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대형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 안에 있어서 보고 있어요. 네 진성 씨? 아 네. 네네네네. 네, 네, 네. <웃음> 저희 방 어때요? 어제 태우 형이랑좀 고생했는데. 어 어제 갔다 왔는데. 상당히 깔끔히 정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금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열심히 찍어줄거죠? 네? 열심히 이런저런 영상들 응. 찍어줄거죠? 당연히죠 응. 좋아요 요 이제 너가 들어요네 다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네, 내가 내가 옷이 엄청 튄다 그러니까 어. 말좀닦게 덥지니까 그래? 알았다 어, 즐기세요 덥 이런거 가려네어이가어디예아 안돼요 천념지가 널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형 벽지 붙이래요 아이 그게 는거아 네. 다이소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이소에서 짜잔. 다이소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코엑스 왔습니다. 제가 피에로 쇼핑을 가가지고 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화이트 보드랑 이것저것 많이 사야 될것 같아서 오세요 핑크씨. 코엑스 왔습니다. 응. 제가 봤던 김태훈 님 중에 제일 깜찍합니다. 맞아요. 어디가 죠저희야 이별네? 네, 삐에로 쇼핑 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쇼핑하고 딱 숙소 가서 뭘 사왔는지 이렇게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안녕! 아유! 태우라 안녕! 안녕하세요. 이 우리 지금 요. 저희 작업방 꾸밀 만한 거 많이 요. 지금 요. 샀거든요 보드 마카 아 화이트보드만 없어요 네 화이트보드를 화이트보드. 좀 이따가 어, 인터넷 주문으로 한번 시킬 예정입니다 화이트보드랑 뭐나왔지 의자 의자야? 의자. 아 맞아 요 의자 의자 맞아요. 의자 책상은 책상은 응. 보였어 보였어요? 화이트보드랑 의자 응. 네, 응. 이렇게 저희 어, 꾸밀만한 거딱 충동 꾸며 없이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게 네, 네. 딱 잘잘 잘 임무를 임 완수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일본 갔다와서 가구가 전체적으로 다 오면은 꾸며, 꾸미는 모습부터 다시 한번 우리 원더랜드에게 보여주, 보여주도록 보여 하겠습니다 올 때는 밝았는데 갈 때는 어두워요 어. 어. 안녕. 예스, yes, yes. 예스.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다 사와서 지금 방금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제 저희가 어제 예찬이랑 밤, 밤에 열심히 이제 청소한 방을 네. 통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침대가 다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여기가 두 개였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킬링 포인트 여기 하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열심히 꾸며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필요한 거를 오늘 샀는데 음. 어, 살짝 이제 더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의자나 뭐 화이트보드나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거고. 맞습니다. 일단 사온 거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뿅. 네, 지금 이제 예찬이가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땅바닥이 뭔가, 뭔가 허전해 보여가지고 저희가 로우를 해봤어요. 해 보시면 넓긴 한데 많이 허전해 보여요. 근데 네, 이것도 막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닐까 걱정이기는 한데요. 제가 한 번에 테이블을 할 겁니다. 어, 예찬이 실수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셀카봉삼각대입니다 이거는 삼각대삼각대 3각대 3는대 3각대 3각대 3각대 3는대 3각대 3각삼각대 3각대 각대3각삼각대3각거 3각대 3각대 3각대 3각대 3각대 3각대 3각대 3각대 3각대 3각 일본 각대 3각대 3각대 3각대 각대 3각대 각대 3각대 각대각대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다음 것도 생각만 해주시죠. 네, <웃음>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가장 가장 필요하죠. 네, 뭐 여기 책상 밑에다가 놓을 건데요. 뭐 휴지나 뭐 이런 것만 버리려고 맞습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제 거예요. 제편집입니다 그대에게 온편집군요 네. 포스트잇. 네, 포스트잇. 이거는 보드 마카, 그 화이트 보드에가 오면 음. 쓸 지우개. 맞습니다. 이거는 펜꽂이. 네, 펜꽂이.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꽂이 <목소리> 필요하죠. 한번 써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 있네요. 있네요. 놓고. 네. 니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드 마커를 이렇게 사왔어요. 보드 어, 마커. 화이트보드가 오면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지금 사온 물건을 이렇게 네. 보여드렸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기 여기 네. 보드랑. 뭐 슬로건 이런 걸 보여보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뭐 의자나 이런 걸더 추가적으로 사고 이제 여기에 작업 할 컴퓨터나 그런 이제 스피커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또 일본을 갔다 와서 여기에 둘 예정이니까 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네. 완성된 이제 작업실을 이제 우리 원더랜드에게 보여드릴 수있습니다 40% 정도밖에 안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가 엄청 예쁘게 꾸밀거니까 그때 그 작업지를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네, 가정이었습니다 네. 안녕